이야, 맞아, 우이 오케이, 오케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, 오오오오오 엄마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수 차라, 복수, 라 아니, 어. 쫙, 아니, 쫙, 라니 쫙, 아니, 아 아니, 쫙, 아니, 쫙, 아켜 쫙, 아켜 빨리 켜 빨리 켜 쫙, 아니, 쫙, 켜, 빨리 켜. <웃음> <맞아>. <웃음> 안켜? 어? 오케이. 오케이! 켜라, 켜라, 켜라! 이렇게 켰다! <웃음> <웃음> 아 토네이도! 아, 잠이야두다아아이 미정도 이거 석금으로 먹는 거였 아, 소리만 제아주고 옆으로 찔려 소리, 소리 아하, 진짜 천지 음. 너무 싫어. 바로 구하러 갑니다. 딱 뭐하러 간다는 뭐. 또필살를 하러 가는 요지 <목소리> 맞아 봤어. 광구이랑 싸우시네. 어또 분노 올리러 왔네나 싸우고 있어. 먹으러 왔는데요? 아하 감사. 나 죽여주면 고맙지. 이제. 아 살려주면 정말 고맙지. 땡큐. 형 할게, 잘할게 잘할게 이스 잘가라 아이렇게 <웃음> 다른 곳을 찾아러 갑니다 어딜 갈까요 오오 야속 시원해 가 왔습니다 B 와와 어, 갈게요 잠깐만요 아, 복도 한번더 차라. 어 이거, 이 이거, 이거, 이긴다일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어거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이이